둘, 셋, 5월 1일, 선우의 영상 얘기. 어, 일단, 오! 일단, 오늘은 또 영상 얘기를 찍는 날에 5월 1일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오늘은 자체 컨텐츠 해가지고, 또 엔하이픈만 하는 그런 예능, 자체에는? 같은 걸 찍었는데 진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고 되게 할 때마다 되게 그냥 기분 좋게 잘 하는 것 같아서 앞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또 멤버들이랑 이제 이제 내일이 인기가요라서 안무를 맞췄는데 확실히 디테일 같은 거 맞춰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 이제 앞으로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이제 디테일 포인트 같은 걸 짚고 무대에 서는 거 그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자주 할 생각이고 이제 아무리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이제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대로 이제 정신 차려서 리마인드 하고 무대에서 어떻게 할지 좀 멤버들이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소리를 이제부터. 들어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음어 요즘 진짜 활동 시기라서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도 이제 팬분들이랑 대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대도 많이 서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사실 데뷔했을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 컴백을 해가지고 벌써 활동을 하니까 다음 활동도 기대도 되고 이번 활동 정말 좋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다 음 물론 앞으로 해야 될건 많지만 그래도 좀더 어, 멋있는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더 활동을 해서 더욱 더 더욱더 성장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다음 활동 때또 이렇게 팬분들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확실히 그리고 이번에 또 느낀 건 대면 팬싸 하기 전에는 굉장히 떨렸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정말 기분 좋고 음, 앞으로 팬분들이랑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빨리 좋은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무대 할 때도 팬분들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는 응원하는 걸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 그, 아직 시기 때문에 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경험을 하는 때가 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어, 사실, 팬사 때 들은 이야기가 실력도 많이 늘기도 했고, 뭐, 실물이 더낫다 뭐, 복사나 닮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진짜 팬분들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나한테는 힘이 엄청난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 드려서 일단 많은 엔진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엔하이편도 더욱 더 성장하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선우의 영상 이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만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